아주 오래전 당시 저희 집안은 시룩과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대대로 경영하던 포목상을 접어야만 하는 할아버지께서는 조상님들 별 낯이 없다며 시리에 빠져 술로 나를 보내셨죠. 그리고는 어느 날 주무시듯 도련이 가버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도 그렇게 뒤를 따르듯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늘 저를 업어주고 안아주기만 하던 다정한 할머니의 죽음에 울고 또 울었던 기억밖에 없네요. 돌아가시기 전날 언제나처럼 저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는 내가 이집 장손이니 정신 차리고 어머니 아버지 잘 도와드리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도 없으셨지요. 옷감을 파는 장사를 그만두었으니 저와 두살위의 누나 그리고 또 동생을 가진 어머니를 어떻게 목요살일지 막막하기만 하셨죠. 더구나 집을 팔면서 포목상을 정리할 때 들었던 빚을 갚고 나면 곧 다섯 식구가 될 가족이 갈 보금자리를 찾아야만 했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지내고 있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값도 아주 싸고 좋은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어요. 석은 동아줄이라도 휘여잡고 싶었던 아버지는 두말 없이.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현재의 서울 모처에 있는 그곳은 그 당시 허우 볼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꽤나 크고 깨끗했고 가격이 헐값이나 거저없는 가격이었죠. 아버지께서는 놓칠세라 재빨리 이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 친구분은 이사 준비를 시작한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며 기쁨을 해주십니다. 사실 그 집은 복개비토에 지어진 도깨비집이라는 것입니다. 도깨비집은 집주인이 잘하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주인이 제 분수를 모르고 헛되이 살면 주인의 가세를 기울게 해 주인을 내친다고 했습니다. 허나 아무리 선량하고 좋은 주인이라도 그 주인이 10년만 그 집에 머물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새 주인이 들어오게끔 주인을 내쫓는다나 모레나 이상하고도 신기한 소리를 하셨죠. 그리고는 전주인이 도깨비터라는 말을 듣고 그 땅을 사고기에 집을 지었는데 돈을 좀 만지게 되니 도박판을 전전하고 기생을 데려와 축첩을 하자 4년이 채 안되어 집이 망하고 종손이 급사하여 그 집을 팔고 떠났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주인이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동네에 소문이 났었다고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술김에 그저 웃기만 하셨어요. 또 노인의 부질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리기엔 한편으로는 새집에서 야망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다고 했지요. 이후 새집에 오고 나서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이상하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다짜고짜 안채문을 열고 들어왔다고요.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맘며느리야 이제 노이집안이 실장사는. 운이 다했으니 먹는 장사를 해라. 사람이 헐벗어도 서럽지만 굶는 게더 서럽지 않겠니 하더니 갑자기 여닫는 사람도 없는데 온 집안 문짝이란 문짝들이 황하고 일제히 다치더라는 겁니다. 그쾅 소리에 깬 어머니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잖아도 밥 장사하자고 하려고 했더니만 잘 되려나보다 하며 좋아하셨지요. 그러나 아직 밥 장사를 제대로 시작할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부를 만들었고 아버지가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부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만들어졌고 또잘 팔렸습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부를 때어 요즘처럼 화력이 일정치 않아 자칫 끓이다 거품이라도 잘 못생기면 두부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쉬어버리는 일이 잦았죠. 그런데 새 집에 와서는 콩을 불려 두부를 만들면 백발백중 실수하거나 상하는 일이 없이 두부가 어찌나 잘 만들어지는지 아버지는 늘 남들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장에 나가셨고 누구보다 빨리 두부를 몽땅 팔고 들어오셨습니다. 인근 마을 너머까지 두부가 너무나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는 저희 집에 두부 만드는 법좀 알려달라고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다른 요령도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어머니의 화난 얼굴이 가장 많이 기억나는 나에 비해 누나는 부두막 위에 치마 속 고쟁이를 다 내어놓고 골터앉아 눈만 마주치면 희죽희죽 웃는 붉은 얼굴의 아주머니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난다고도 했죠.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애매한 얼굴에 부엌을 휘적휘적 돌아다니며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소뚜껑이며 그릇들을 수시로 만지작거리고 밥을 하거나 물을 끓이면 뜨겁지도 않은지. 그 솥뚜껑 위에 앉아서 봉시봉시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는 두부 장사를 접고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셨지요. 바깥에 건물을 두고 붓두막을 하나 더 만든 뒤그 앞으로 담장을 치고 밥상을 여러 개 놓았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을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감당을 할수 없어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을 셋이나 썼는데도 그들은 해만 떨어지면 녹초가 되곤 했어요 그렇게 늘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기 동생을 어복 키웠고 집안일을 돕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누나는 동생을 업고 동네 밖을 돌다가 해가 떨어질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늘 누나를 타일렀지만 누나는 막무가내였죠 그런데 하루는 아기업은 누나를 학교 돌아오는 길에 만났습니다. 그런 누나는 제게 너 집에 가기 무섭지 않니? 하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집이 시끌시끌한데 뭐가 무섭냐고 하자 누나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었고요. 한참 후에나 들었지만 누나는 온 집안에 귀신이 드글드글 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지붕 위에 사람 발바닥, 손바닥이 보이는데 그 크기가 너무나 크고 사람 몸통은 보이지도 않고 손발만 베고 손님들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봉두난발의 남녀들이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들이 자세히 보면 손발이 없고 옷자락만 질질 끌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람들 틈에 섞여서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손님이 때로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슷한 무리들이 잔뜩 섞여서 이들은 해가 지고 손님들이 빠지면 나가는데 이들이 나가고 나면 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코가 시뻘건 영감이 대문 단속을 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는다고 했지요. 이 영감이 나오면 낮에 들어왔던 것들이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치는데 영감은 그럴 때마다 해뜰 때까지 기다리라며 호통을 고래고래 쳤다고도 하고 호통을 칠 적마다 집이 울리고 문 밖에 것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며 이내 잠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나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원체 저보다 몸이 약해 밥을 먹다 체하기도 잘했고 열이 나서 들어눕기도 잘했죠. 지금 생각하면 누나가 남들보다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갈 운명이기에 도깨비집의 요사스러운 것들을 전부 볼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붉은 아주머니는 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인물로 푸오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아니었나 하더군요. 그냥 그 집을 일찌감치 떠났으면 누나가 시집도 가고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회 안에 종종 잠기곤 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저는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 옛날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었다는 말을 누구든 거짓말이라 할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 먹고 잘 자란 동생은 그 나이 때에 저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덩치도 컸으며 또래 아이들에 비해 가진 물건이 많아 늘 골목대장 노릇을 도맡아 했었죠. 그런 동생이 가끔 또래 아이들과 싸움을 하거나 때렸다고 다른 아이들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뿐인 딸의 몸이 약한 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아버지는 제게 좋은 대학에 가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열여덟이 되던 첫달 그무 어머니는 딱 10여 년 만에 괴이한 꿈을 다시 꾸셨습니다 이 집의 이사원의 꿈에 나온 그 괴물 같은 사람이안 채로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만며느리야 이제 보따리를 사거라. 1년이 남았어도 1년 안에 꼭 가야 되니 멀리 가되 남산을 꼭 넘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거지들이 따라오질 못하느니라라고 했다더군요. 처음엔 온 집안 문을 다 닫아 제끼더니 이젠 문을 확하고 다열어제껴놔서 깨셨답니다. 어머니는 모골이. 송연해지셨습니다 이제 이 좋은 운이 다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잔뜩 받았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빼앗기리라 그런 불안감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집을 옮기자고 하셨습니다 허나 아버지는 달랐었죠 1년이나 남았지 않느냐 1년 안에 바짝 벌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다시 포목점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내 대에서 끝을 낸게 송구스러워 저승갈 나체 없다며 우셨던 게 가슴에 박히셨던 걸까요. 밥 장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작게 남아 포목점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 문제로 매일 크고 작게 싸우셨답니다. 하던 장사나 더 열심히 하자는 어머니와 이제 하던 장사는 손이 덜 가니 포목점을 같이 하면 더 잘되지 않겠냐는 아버지. 무어라 할수 없는 마음에 저는 책상 앞에 돌부처처럼 앉아 책만 보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런 다툼이 이어지며 지리하게 1년이 가고 저는 19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 온지 정말 꼭 10년이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결국 고집대로 포목점을 냈습니다. 작게 낸다더니 생각보다 가게는 컸고 말이죠. 우리 집안이 장에서 제일 컸다는 옛날 그 가게를 재현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런 어머니는 포목점에 발길도 하지 않고 원래 하던 장사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또 꿈을 꾸셨다더군요. 안채에 들어오지도 않고 뒷가에 조곤조곤 속삭이더랍니다. 때를 놓쳤으니 이제 알아서 하거라. 더 이상 이집 덕볼 생각은 말아라 장독의 장이며 곡간의 쌀들이 배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죄다 똥으로 변할 것이니라 그 말미에 낄낄대는 음성이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일어나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장사는 여전히 잘됐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는 이것 봐라 이제는 그게 개꿈이다 하며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그때부터 자꾸 아프면서 더 무서워했었죠. 전에는 해가 지면 수영긴 영감이 낮에 들어오던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줬는데 그 영감이 어디로 갔는지 이젠 대문을 잠그지도 막지도 않는다는 말을 읍조리면서 창백해졌었습니다. 그것들이 봉이 틀 무렵까지 어찌 나온 집안에서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올 때웬 거뭇거뭇한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는 석가래를 물어 뜯고 갈가먹는데 그런 다음 날에는 꼭 누가 다치거나 와야 할 물건이 못 오거나 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어머니는 포목점이 장사도 잘 안되는데 기껏 밥 장사로 벌어놓은 돈이 그리로 자꾸 샌다며 짜증을 내셨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일상적으로 변한 지 반년. 가을로 들어서던 초입에 누나는 감기에 걸려 눕더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급성 폐렴이라고요. 그렇게 죽기 전까지. 의식을 못 차린 누나는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렇게 하나뿐인 딸을 데려갔다고 외할머니를 붙잡고 내내 우셨습니다. 꿈에서 푸른 저고리에 머리를 다 풀어헤친 여자 둘이 방에 누운 누나의 발목을 한쪽씩 잡고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딸깔 웃었다면서요. 누나의 초상을 치르며 어머니는 딸을 잡아먹고도 정신 못 차렸냐며 이사를 가자고 다시 아버지에게 말하셨습니다. 허나 아버지는 누나의 초상과 집 이야기를 연관짓지 않으려 하셨었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목점을 도와주던 직원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포목점은 물론이 거니워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까지 홀랑날리며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되신 겁니다. 모에 홀린 듯이 하게 되었다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빚더미에 나앉은 아버지는 후회만 하셨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두 분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집도 옮기기로 했는데 그 무렵 막내가 늦은 홍역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막내마저 이룰 수는 없다는 일념이 두 분의 마음을 이어준 것 같군요. 동생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두 분은 장사를 정리하고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그간 사놓은 땅들을 팔고 몇푼 남지 않은 돈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연말 연시에 갈 곳이 없었던 저희는 옛날 이 집을 구하기 전처럼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 아주 싸고 허름한 방한 칸짜리 다른 집을 구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제 나이 스물 봄에야 저희는 그 집을 나오게 되었지요. 훗날 두 분이 이미 너무나 큰 성공을 해보셔서인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도깨비집을 그리워하셨고요. 왜 그때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것인지 정말로 귀신의시였던 기분이라는 말만 하셨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 집에서 보낸 10년이 가장 금전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그 시절을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세월이 흐른 요즘 듣기로는 도깨비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르더군요. 사람이 사는 가택이 아니라 장사만 해야 한다는 등 부족을 쓰고 굿을 해야 한다는 등더만큼 기가 센 사람이 거주해야 한다는 등 그러나 이제 칠순의 나이를 앞둔 내가 회상하기로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정말로 공짜가 없다는 것만이 도깨비터에 대한 인상입니다. 도깨비의 운는 10년을 퍼주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었고 그 집에 드나들던 수많은 귀신들은 불을 주는 대신 부모님의 마음을 얼그러뜨리고 지나친 욕심에 다시금 재산을 하사갔으며 저의 누나까지 볼수 없게 된 어린 날의 기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